아니 오늘 촬영인데 왜 잠깐? 자꾸... <웃음> 오늘 금요일이에요, 오빠. 그 여러분들이 저번 촬영 때 원하시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오늘 특별한 선물을 좀 준비했어요. <웃음> 잠깐만, 잠깐 혹시 막 우리가 보양식 얘기했다고 그런 거 아니죠? <웃음> 백조를 빨대 꼽고 <꽂고> 마시면은 <웃음> 아니 소이면 죽어. 내가 안 취하니까 빨대를 꼽고 마시지. 와, 냄새가 다르네. 아 이거는 복숭아 파란색 장미? 장미라고 그있는데 일단 가까이서 색깔 한번 보여줄게. 아, 색깔 이쁘죠? 우와 술력이 하나도 와 진짜 맛있다. 아 진짜 맛있다 이거. 혹시 그 KGB 아세요? 아그 느낌이에요. 좀 이렇게 진하지 않고 되게 부드럽고 탄산도 살짝 있고 연한? 원래 한잔 따라 마셨는데 이슬톡톡이랑 맛이 똑같은데? 오, 맞아 이슬톡톡 이거는 약간 블루레모네이드 약간 술, 술 버전? 음. 오빠 어, 맛있어. 오빠 이렇게 많이 마시고 아, 내거 <웃음> 뺏어먹어요 이게 3.8도 밖에 안 돼서 진짜 마, 그냥 마시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호캉스 할때 이거 먹으면 진짜 분위기 최고 맞아, 맞아. 너무 예쁘게 생겨서 저 외국 계열 회사 건줄 알았거든요. 네네. 중국 거던데요? 아 이게 중국식이라고요? 네. 됐습니다. 그러면 이걸 리오라고 발음해야 되는 게 아니라 르오라고 발음해야 돼요. 다음 거 주세요. 또 뭐예요? 아이거 아! 알았어. 버네버네. 아이 맥주는. <웃음> 여러분 신기한 거뭐 이렇게 하나. 이렇게 오려야 돼요. 약간 참치캔 따듯이. 우와. 어, 내가 할래요. 나 그렇게 막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아이 아니에요? 아 어, 그래? 무시하지 말아. 안 말하지 마. 오빠 키도 작고 서. 나도 알아. 그냥 맥주 같아요, 사실. 사실 다를 건 그닥 없는데 침다오가그좀 진한 느낌이 있는데 지 청량감이 덜해서 사실은 한국식 맥주에 길들여져 있으신 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침다오보다는이 하루빈이 훨씬 더 맛있을 거예요, 아마. 이 맥주 같은 경우는 되게 도수도 그렇게 높지 않고 되게 깔끔하게 넘어가는 느낌? 몇 도죠? 3.6도라고 적혀있더라고요? 이게 중국에 오시면 이하얼빈 브랜드 맥주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색깔이 되게 다양해요 막 초록색도 있고 파란색, 막 노란색 이렇게 있는데 큰 차이는 못 느끼는데 청량감은 같다 꽃이나 이런 느끼한 음식에는 오히려 이런 하얼빈이더게 훨씬 잘 어울릴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.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나나 얼핏 보고 진짜 거짓말 안 하나 보다가 미스킨 줄알았어 여기 황지호라고 해서 황주라고 적혀 있어요. 간따져 <람> 짜가. <람> <람> <람> 어 됐어. 어 근데 냄새는 뭐? 어, 진짜 나무 향이야. 어, 살짝 약초 냄새? 한약? <람> 약간 나무 말린 냄새? 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. 아또 이런 거 이름 잘 보이게 할죠 이름 잘 보이게. 협찬 기다리고 있으니까요. 아 여러분 뒤에 번호 어, 연락 주세요. 연락 주시면 됩니다. <람> 내가 얼마 전에 배웠어요. 노래를 부르면서 해야 돼. 요빨은 소리. <웃음> 오 인싸였네요. 그 위스키가 약간 좀 이런 냄새였거든요. 나무 향? 음 맞아요. 딱 먹었을 때 여기 뜨겁고. 어 맞아요. 그막 그런 느낌일 줄 알았는데 되게 술 네. 넘어가는 느낌? 맥주처럼 벌컥벌컥의 느낌보다는 한 잔, 음. 두잔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마시는. 향 조, 좋은 소주? 알코올 어, 냄새 맞아. 없는 소주 같은 느낌? 그거야. 술 자체가 좀 그렇게 헤비하지가 않아요. 진짜 라이트한 느낌이 좀 있어서 이거는 좀 식사하기 전에 한 잔해서 입맛 돋우고 식사 이제 끝내고 나서 딱한잔 하시고 깔끔한. 물 한번 싹 드시면은 막그냥이제 속이 중히 은은하게 따뜻하게 유지가 되시지 않을까. 오빠! 막까 보라. 어, 이거 니우라이샴 맞죠? 어 근데 되게 예쁘다. 근데 이름이 어디 있어? 니우 바이지오라고 이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. 이지오라고딱돼어있어요 제가 그냥 빨대 꽂고 마시는 술이거든요. 근데 43도예요 오빠. 열어보자. 어, 근데 되게 예쁘다. 야뭐 로켓트 같은데? 뭔가 꼬깔콘 같지 않나요? <웃음> 유니콘. <웃음> 이거 그거잖아. <웃음> 냄새는 진짜. 진짜 냄새는 너무 좋아. 음료수 같아요 그냥 딱. 사과주소. 맑은, 맑은 소리. 소리. 긴 쎄다. 오빠 빨대 꼬꼬 마신다면서 사과를 왜 먹어요? 조금만 음. 더 마시. 나는 음. 아, 그만 마시는. 아. <웃음> <웃음> 집에 가고 싶어술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. 남자한테 굉장히 좋은 술이 남자? <웃음> <웃음> 마지막 이 빨리 가온다 빨리. 뭐야 이거 잠깐만 안에 뭐가 들어가고 있을까? 고브라요. <웃음> <웃음> 거북이! 뱀! 황주 냄새랑 백주 냄새랑 섞은 느낌? 백주의 강함인데 냄새는 황주다 응내 어. <웃음> <으. 웃음> <웃음> 소주 맛이냐 코브라 음, 독 때문에 죽는 거 아니야? 죽게 말하는 거 어, 근데 되게 묵직해요 거부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목에서 살짝 탁탁하고 막히고 걸린다고 해야 하나 맛은 별로 없는데 몸에 좋다잖아요. 응. 남자의 다리에 좋다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뭐, 응. 아세 번째 뭐, 세 번째 날, 세 번째 날. 세 번째 날. <웃음> 그, 나의 또 다른 분신 있어요? 응. 다리라고 불만 사실 있어요. 안에서 한만 놀아줬어요. 너무 있어? 오. 가자끝났어이교 갔어 가고 <웃음>